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닫습니다출입문닫습니다 운행 중 넘어질 수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hold your hand up for me while standing. 서울지방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에 입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the regional office of military map house The doors are on your right